안녕하세요 지금 이거는 형광등입니다 으 보기싫어 다시 원래 조명대로 돌아와 볼게요 네아 이래야 좀 보기 좋지 네 오늘은요 이 부분에서 뭐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명입니다 조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조명의 각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일단 떠나서 얼마나 박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해볼 제품은요 완전 순수히 국산 한국 조명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어떤지 국산 제품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제품은 없죠. 지금 제품은 저기서 저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제품 모습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뭐 박스에는 여기 조명이 들어 있었고 여기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거랑 여기에 이제 전력 케이블이 들어 있었어요. 구성품은 딱그 정도였습니다. 자 우선은 얘가 조명 본체예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애보다 훨씬 넓습니다. 한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를 켰을 때 훨씬 밝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저는 솔직히 되게 구성품이 단촐해가지고 오픈했을 때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기능이 뛰어납니다 우선 제일 편한 거첫 번째 이 조명이 한 번에 확 직사간선으로 비치게 되면은 그림자가 너무 진하게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에 이런 걸로 빛을 분산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얼굴에 조명이 닿도록 해주는 건데 얘가 이렇게 편하게 뚝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또 뒤에 조명이 또 이렇게 띡띡띡 떨어집니다 이렇게 3단 분리가 돼요 조명이 자석으로 돼 있어서 3단 분리가 돼요 이렇게 놀란 게 충격 방지래 뭐막 발로 밟고 하는 것도 있는데 충격 방지라고 합니다 이안 들어오는 거아니요 그리고 심지어 방수도 됩니다 얘가 불에서 찍는다거나 비를 맞아 버린다거나 이런 면에서 보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명의 퀄리티가 좋다는 걸알수 있어요 사실 저는 방수보다도 이런 충격에 세다는 게 이게 제일 인상 깊어요 왜냐면 조명이라는 게 원래 저도 촬영을 다닐 당시에는 하드케이스 입담만 거에다가 진짜 무겁게 하고서 들고 다녔거든요 왜냐면 걔네는 되게 프레자일해 연약해서 쫙 잘못하면 깨져버리고 고장나버리기 때문에 정말 정말 잘 다뤄줘야 되는 존재인데 이런 애는 뭐 완전 그냥 뭐 이렇게 굽혀서 들고 다녀도 돼 이렇게 휴대가 정말 간편한 것 같아요 저희 여행 다닐 때 완전 최고인데? 배낭에다 쏙 집어넣어버려도 충격으로 고장 날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리모컨입니다이 옆에 스위치가 두 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 인트로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쿨 화이트를 켜게 되면은 파란색 그리고 웜 화이트를 켜게 되면은 이렇게 따뜻한 색이 나오는데 이두 개를 같이 켜게 되면은 태양광과 가장 비슷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리모컨으로 칼빈값 세 가지 세온도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반대편에는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할수 있는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기 콘센트로 연결되는 곳 여기가 조명으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쿨톤 여기 웜톤을 따로따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명 본체에 보시면 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쿨톤, 웜톤 에 맞춰서 웜톤, 쿨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탠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세로로 조명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여기 레버가 하나 있어 가지고 조명 방향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렇게 스탠드가 따라옵니다 얘를 이렇게 두 개로 하나 둘 까지 높일 수 있어요 이건 조금 불안해 근데 이 조명 자체가 워낙에 가볍다 보니까 괜찮은데 얘를 다른 조명을 위한 스탠드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 스탠드한테 부담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꼽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을 확실히 밝아지죠? 으! 지금 제 카메라에는 이게 너무 밝기 때문에 좀 낮출게요 이 정도로 낮추고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세팅이 완성이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엔세스 맞겠죠? 엔세스사의 LED 조명을 이제 언박싱을 해보고 설치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 세팅에서 찍은 모든 영상은 이 LED를 갖고서 찍은 영상이에요. 충분히 밝고 오히려 저는 지금 밝기를 낮춰서 촬영을 합니다. 너무 밝아서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밝기를 줄여버려요. 밝은 조명이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핸드폰 같은 걸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은 보통 영상은 오토로 핸드폰 자체가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 화질이 좋아집니다. 이게 사실 화질이 좋아진다기보다는 노이즈가 없어져요. 화질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밝은 조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명을 정면에서 쏘는 것보다 살짝 45도 정도의 각도에서 위로도 45도 정도 올린 각도에서 저한테 쏘면 은 이게 그림자가 생기고 해가지고 조금 더 날카로워 보이고 살이 덜쪄 보여요. 정면에서 빡 쏘게 되면 은 이제 동양인의 특성상 굴곡이 많이 없다 보니까 펑퍼짐하고 얼굴이 더커 보이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엔세스 국산 LED 조명의 언박싱과 간단한 후기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살짝 가격대가 있긴 한데 휴대성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걸 고려를 한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촬영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비를 다루는 게 어색하실 수 있다 보니까 충격이나 이런 걸로 조명이 파손되기가 정말 쉬워요 근데 얘는 충격 방지가 되잖아 저는 이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분리와 조립도 정말 편하고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어.